거대 괴수들의 박명 넘치는 액션이 화면 가득 펼쳐집니다. 고지라 탄생 65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세계의 거대 괴수 컬렉션 오늘은 역대 고지라 시리즈에 등장했던 다양한 괴수들을 한자리에 모아봤는데요. 웅자하고 거대한 파괴신의 모습부터 두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몸개그의 대향연까지 괴수 영화의 팬이라면 이번 영상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겠죠? 역대 고지라 시리즈에 등장했던 거대게 스타 14.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앙기라스는 이름과 외형에서 쉽게 짐작할 수 있듯 중생대에 실존했던 공룡인 앙킬로사우루스를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고지라처럼 지하의 동면에 있던 중 현대에 이르러 다시 깨어났다는 설정이고요. 영화에서는 고지라 시리즈의 두 번째 작품인 고지라의 역습에첫 등장. 아기라스다기라스 <놀람> 고지라와 맞짱뜬 최초의 괴수라는 나름 거창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사족보행을 베이스로 하는 친구지만 전투 시에는 당연히 앞발을 들어 제낄 수 있으며 등에 도달는 날카로운 가시를 주무기로 사용 몸을 굴려 롤링어택을 시전하는 맞춤형 필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따위 기술로 고지라에게 비빈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무의미했기 때문에 안기라스는 시리즈 후반으로 갈수록 결국 병풍 신세가 돼버리고 마는데요 어쨌든 흑백 고지라 영화에 등장했던 괴수는 이 친구가 유일했기 때문에 그 역사적 가치 하나만큼은 확실하다고 할수 있겠네요 다음은 무려 공해의 괴수라는 상큼한 별명을 가지고 있는 전대미문의 환경오염 괴수 헤도라입니다 우주에서 날아온 헤도륨이라는 물질이 지구의 각종 공해 물질과 결합 거대한 괴수가 되어 닥치는 대로 일본을 후려간다는 설정인데요 공예 괴수라는 타이틀답게 공장의 매연을 주식으로 삼으며 그로 인해 온몸에서 황산 미스트가 발생 그냥 스치기만 해도 사람들이 단체로 쓰러져나가고 심지어는 그 상태로 백보라가 진행되어버리는 충격적인 장면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물론 영화 자체가 워낙에 약을 빨고 만든 덕분에 러닝타임 내내 훨씬 더 충격적인 장면들이 속출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후반부 고지라와의 결전에서는 눈에서 시뻘건 핵레이저를 발사하고 틈만 나면 몸에서 자꾸 뭔가를 싸제끼며 고지라를 거의 죽음 직전까지 몰아가게 되는데요 이후 관동지방의 전기를 끌어모아 페도라의 몸을 말려버리는 자위대의 신묘한 작전으로 인해 결국 전세의 역전을 당해 죽음에 이르고 맙니다 참고로 이 신묘한 작전은 이후 에반게리온의 야시마 작전에서 새롭게 우마주 되기도 했었죠 아무튼 영화 자체가 워낙에 병맛대잔치인 관계로 할 얘기가 수두룩만땅이긴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쯤에서 그냥 패스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오키나와에 잠들어있던 아즈미 왕족의 수호신 킹시사입니다 극 중에서는 지구를 침략한 메카고지라에 맞서기 위해 오랜 잠에서 깨어나는 것으로 묘사되는데요 문제는 얘를 깨우기 위해서는 노래를 불러줘야 되는데 노래가 끝나기까지 거의 영원의 시간이 걸린다는 거였죠 m n o o e 그렇게 전곡을 완창하고 나서야 겨우 잠에서 깨어나게 된 킹시사. 왠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폭발과 함께 쓸데없이 요란한 기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당연히 엄청난 실력을 보여줄 줄 알았으나 정말 세상 비참하게 처맞기만 하는 킹시사. 이쯤 되면 아까 노래 불러줬던 이 여자만 괜히 더 뻘쭘해질 것 같은데요. 결국 별다른 활약도 보여주지 못한 채 다시 깊은 잠에 빠지게 된킹 시사는 이후 수십 년이 지나서야 파이널 워즈의 게스트로 참전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도 존재감은 거의 미세먼지 수준이긴 했지만 그래도 이 장면 하나만큼은 굉장히 쇼킹했던 기억이 나네요. 누가 봐도 70년대에 만들어졌을 것 같은 현란한 디자인 왠지 상대방을 비웃는 듯 보이는 재수없는 면상이 포인트였던 제트 제규는 고지라 시리즈 중시대의 망작으로 꼽히는 고지라 대 메가로에 등장했던 선형 로봇입니다. 원래는 인간만한 크기에 살이 분별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바불 로봇이었지만 중반 이후 자의식이 생기면서 홀로 서기를 결심, 지저교수인 메가로와 맞짱을 쓰기 위해 무려 거대화를 시전하게 되는데요. 거대화 직후 기다렸다는 듯 메가로에게 선빵을 날리는 제트 제규어. 이후 울트라맨에 맞먹는 화려한 액션을 선보이는가 했지만 그딴 거 없습니다. 거의 19금 수준으로 서로 얼싸 끌어안고 꼴사납게 뒹굴기만 하는데요. 바로 그때 가이강이 등장하며 제트 제규어의 뒤통수를 가격. 순식간에 2대1 다굴 상황에 직면하게 된 제트 제규어는 로봇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영화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고지라였고 제트 제규어는 고지라와 한편이었죠. 곧한 팀을 이루게 된 고지라와 제트 제규어는 메가로와 가이강에 맞서 환상적인 호흡을 선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역대 고지라 영화 사상 최고의 명장면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캬 이건 뭐 그냥 감동이었죠? 그 격한 감동 영원히 간직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So jagger, punch, punch, punch. Punch, punch, punch. 지구 정복을 꿈꾸는 악당 외계인들의 필수 지참 괴수죠 생김새부터가 왠지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주는 가이강은 외계에서 온 침략 전문 사이보그 괴수입니다 갈고리처럼 생긴 양손을 사용해 강력한 뿌셔뿌셔 액션을 펼칠 수 있으며 배에 달려있는 회전톱날로 건물까지 썰어버리는 왠지 목공소 장인 같은 필살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위력은 보기보다 상당히 강력한지라 고지라의 단단한 피부도 가볍게 잘라버리는 등 시리즈의 대표적인 악역 괴수다운 강력함을 선보여주었었죠. 참고로 밀레니엄 시리즈의 최종작인 파이널 워즈에서는 역시나 지구 침략을 노리는 엑스 성인들에 의해 마개조된 모습으로 등장 갈고리 대신 회전 톱날을 장착한 메카 가이강으로서 참전하게 되는데요 사이보그라는 컨셉에 걸맞게 다양한 무기들을 적절히 활용하며 모스라의 아치에놈미로서 눈부신 활약을 선보여 주었습니다 뭐랄까 잘 빠진 디자인에 강력한 성능 거기다 생체병기라는 독특한 컨셉까지 그야말로 매력이라는 것이 차고 넘치는 친구였던 것 같은데요. 언젠가 또다시 만나볼 수 있기를 슬슬쩍 바라보면서 다음 분 모시겠습니다. 다은 1956년 하늘의 대괴수 라돈이라는 영화로 데뷔한 익룡형 괴수 라돈입니다. 이름의 기원은 실존했던 공룡인 푸테라노돈에서 따왔으며 미국에서는 왠지 모르겠지만 로단이라는 이름으로 강제 개명돼서 등장했었는데요. 이번에 나올 킹오브더몬스터즈에서도 등장이 확정된 나름 슈퍼네임드한 괴수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거대한 날개를 이용해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으며 단지 비행하는 것만으로도 강력한 돌풍이 발생, 주변을 모조리 쓸어버리는 어마무시한 위력을 자랑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강력한 입김으로 차와 건물을 날려버리기도 하는 등 그야말로 단독 영화의 주인공다운 화끈한 카리스마를 선보여 주었었죠. 한편 헤이세이 시리즈의 1993년작 고지라 대 메카 고지라에서는 고지라의 방사열선을 흡수한 라돈이 무려 파이어 라돈이라는 이름으로 황골탈퇴 비행시 화염과 돌풍을 동반하는 어마무시한 패시브 스킬이 붙게 되고 무려 고지라의 고유 스킬인 방사열선 빔까지 사용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날개 달린 고지라가 되었다는 뜻인데요 그냥 사기캐였다고 할수 있겠죠 참고로 킹 오브 더 몬스터즈에서는 거기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어 무려 살아있는 화산이라는 화끈한 설정까지 붙게 된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기대 만발! 다같이 각 잡고 한번 똥줄 타게 기다려봅시다. 영원히 시들지 않는 식물을 만들기 위해 고지라와 식물의 세포를 결합하는 정신나간 실험이 벌어집니다. 결국 그로 인해 비오란테라고 불리우는 식물형 거대괴수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촉수같은 걸로 사람들을 습격하며 조금씩 성장해 나가던 비오란테는 급기야 호수 안 가운데 거대한 꽃한 송이를 피워 제끼며 그 위풍당당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고지라와의 1차전. 하지만 역시 이 상태로 고지라를 상대하기에는 너무 그냥 꽃 같은 새끼였죠? 곧비오한테는 고지라의 방사열선을 얻어맞고 완전히 탈탈 털리게 됩니다. 이후 하늘로 날려보냈던 포자로 인해 제2형태로 부활 이번엔 좀더 괴수다운 모습을 뽐내며 고지라와 2라운드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촉수는 고지라의 피부를 뚫어버릴 만큼 한층 더 강력해졌으며 악어처럼 생긴 입에서는 부식성이 강한 방사능 산성 타액을 발사 고지라에게 영원히 잊지 못할 굴욕감을 선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지라를 극한까지 몰아붙였다는 그 승리감에 도취된 탓이었을까요? 비올한테는한 입에 고지라를 삼켜버리려는 개수작을 시도하던 중 그만 목구멍에 방사열선을 정면으로 얻어맞는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뭐랄까 자만하면 잣된다라는 교훈을 제대로 알려준 괴수였던 것 같네요. ありがとう